번아웃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번아웃. 이미 실패한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고비, 난관 이런 거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웃음> 게 좋죠.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오! 어?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네 이거, 이거 밀봉 진짜 잘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음... 성함이? 음... 제 이름은 정남진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안지원이고 별명은 꼬막이고요.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백수예요. 아 그러시군요. 예.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죠. 음...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두려움? 이런 게좀 있지 않습니까? 하, 근데 두려움... 근데... <웃음> 제 의지로 그만둔 건 아니었고 계약이 해지되기도 하고 어, 종료되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다 그때그때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음. 그 차, 네. 어,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워낙 공무원을 하라고 공무원뿐이다 너의 인생은 아 그래 그러면은 음, 공무원 체험해보자 하고 서울시청에서 한달 대학생 아르바이트 했어요 방학에 하는 한 달짜리 인턴에서 시청으로 출퇴근했거든요 엄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울시청에서 드디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구나 공무원들이랑 한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지자체 용역 같은 거 하는 뭐 문화기획사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었죠 퇴사를 한 것도 내가 이 회사에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계속 지적받는 것 같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작아지는? 음, 맨날 혼나니까 나한테 일이 잘 맞을, 맞는 을맞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환경문제 관련해서 기획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정도 또 프로젝트하고 어, 거기서는 음, 분명히 정규직이었는데 <웃음> 그 연말에 이제 음, 우리 회사는 이제 고용관계가 아닌 음, 프리랜서로서 프로젝트마다 고용과 해지를 할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전환하자. 이렇게서 계약 해진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계약이 해지됐고 실업급여를 그래서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로 모색을 하고 있죠. 왜 견디지 못할까? 음. 저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 용납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직장에 들어가면 절대 퇴사해서는 안 된다. 어, 견뎌야 된다. <웃음> 그리고 어, 고통스럽더라도 굳세게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득함이라는 그런 자치를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진득해야 된다.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다음 직장을 선택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옛날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면은 지금 좀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한 30년 전 이제 일인데요. 어떤 라디오 방송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처럼 디지털 장비나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장비, 아날로그 방식의 뭐 편집 이런 걸 아니라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많고 밤을 매일같이 세우고 지금 언어로 얘기한다면 노동을 자발적으로 착시를 하는 것처럼 그래도 행복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퇴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또 타인이 또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꾸준히 뭔가를 이루고, 어려움이 있으면 돌파를 해나가야 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와서, 퇴사를 한다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뭐 패배자의 어 이미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세대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꽤 솔직하다, 우리 세대보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저런 방식의 새로운 문화라 그러면은, 어,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다르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뭐 고도 경제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쨌든 뭘 해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맞는 나름대로의 생존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은, 저희 또래 친구들은 요즘 이제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좀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 감성적이 되는 게 아닌가? 또 너무 좀 세상을 쉽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 지현님을 만나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아닌 건지. 세상을 쉽게 <웃음> 바라본다기보다는 네. 이미 실패한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게 잘 풀리고 월급이더 많이 받고 승진하고 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고 부모 세대가 성장하던 시기와 달리 타인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어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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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할 때가 고도성장기였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회사가 습습 커가고 국가의 경쟁성장률이 뭐 10%대를 넘나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고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늘릴 것인가 또 이런 일자리를 성장을 더 시켜서 경쟁규모를 더 시켜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맞게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어쩌면 나를 상당히 가혹하게 몰아붙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런 건강하게 못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의 저런 솔직함 또 저런 또 과감함 이런 부분들이 저런 많이 배울 점이다 생각이 들었고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 저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옛날에 일하던 관습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몸으로 수십 년간 체득한 거니까 당연히 그거를 벗어던지긴 되게 어렵겠지만 지금 세대 친구들은 지금 세상에 맞는 식으로 일을 바라보고 사실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고민이 많고 더더 더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처음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아, 참 새로웠고 다행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뭐 무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하지만 좋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약간 뭐 답을 모르겠다고 했지만 같이 방법 찾아 나가면 더,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기성세대가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계속 자기로 어필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아까도 했는데 제가 만났던 다른 좋은 어른들도 많이 그러세요 되게 방어적이고 자기가 이렇게 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그니까막 청년 세대를 애처롭고 안쓰럽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생각 드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어떤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되게 현명하게 그걸 찾아 나가고 거기에 이제 청년 세대랑 같이 할수 있는 일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게전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솔직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대가 20대든 30대든 이 세대는 여전히 투자를 하는 시대 뭔가를 시도하는 시대 미래의 어떤 또뭐 안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시도하고 또 뭔가를 해보고 가끔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뭔가를 또 발견해 나가고 그게 자립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